염색하고 있습니다. 완전 검은색인가요, 그러면? 어, 어떤 검은색을? 네. 어느새도 가까운데. 맨날 예약에 체질 보고 힘이 예약돼 있으면 그거는 일상이 오신다고. <웃음> <웃음> 몰랐네. 아시는 분이 있을지. 좀 영상 체질이신가 봐요. 네. 저 유튜브 한번 보려고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언제 시작하시죠? 지금 데뷔하신 거요 배워야겠어. <웃음> 음, 고객님한테 배워야죠. <웃음> 그럼 구독하셨나요? <웃음> 응? <좀더> <웃음> 오늘 영상 올라와요. 새로운 거 하나 아 진짜요? 네. 네. 네. 네. 요즘 한 2주 동안 못 올렸는데 맞아요. 꼭 봐주세요 검은색으로 연습 중입니다 응. 얼굴이 쭉뚱뚱뚱뚱 지금은 열처리를 하는 중입니다 이마에 뾰루지로 그이붙치에 그치? 그치? 머리 감고 나왔어요. 머리 아주 까매졌네요. 자 이제 아마 커트를 하고 하아도할것 같습니다. 시카 <목소리> 응, 지금 이러면 어, 앞머리도 아, 3만 그때 안, 안 했잖아요 어, 저번에 잖아요 엄청 많이 주면 더라고요아 진짜? 다시 할수 있으면 오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있어야지 네. 반대로 아 이번주 개강을 했거든요 멋있다. 아 멋있다. 개강했는데 아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인사한번 해주세요 아, 안녕하세요 후연모원장입니다 후연모원장이에요 여기 부분이 떠가지고 음. 어떻게 해야 될지 <웃음> <그래서 좀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오늘 그래도 가범도 어떤 하나도 보지 하게 되었어요. 이런 분들이 스수로 냄새를 먼저 하는 말람에그 오늘은 깔끔하게 컷트 맞고, 보다 나을 요 자, 그래서 오늘 결국요. 파마를 못합니다 염색만 했고요 커트만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 머리하는 영상을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파마를 으면못 찍거든요 파마를 하면은 안 해도 머리가 이쁘게 되니까 못 찍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상을 찍으라고 오늘 파마를 못 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<웃음> 그래서 딱 염색하고 이쁘게 커트만 <웃음> 했으니까요 내일 내일 중으로 머리를 이쁘게 하는 내림머리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기대해주세요. 네, 끝났고요. 모자 받고 갈게요. 저는 머리를 다 했고요. 어, 예상과 다르게 파마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깔끔해졌죠. 네, 어, 사실, 영상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원래 계획했던 <웃음> 파마를 하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운송도 못했고, 파마도 하나도 하지 못해가지고, 원래 생각한 것과 좀 다르게 시나리오가 진행됐어요.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. <웃음> 그래도 오늘 파마를 못한 거는 아까 말씀하럼동명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머리 아는 스타일링 영상을 찍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머리 스타일링하는 이쁘게 머리 스타일링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요 오늘 영상도 잘 봐요, 보이죠? 그쵸? 피자 그래도 아주 까맣게 <목소리도 하죠> 나왔습니다. 오늘, 오늘 영상도 잘 봐주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카메라를 <웃음> 붙여서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! 안녕!